네! 안녕하세요! 사이퍼의 막내원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캠을 든 이유는 팬분들이 좋아하고 제가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학교, 등교 이제 하는 브이로그 같은 컨텐츠를 찍어보는 게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건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케줄이 끝나고 숙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희 방으로 들어갈 건데 저희 방에는 룸메인 휘영이 있어요. 일단은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한번 저희 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누구세요? 원인데요. <웃음> 아뭐 아, 뭐 하고 있어요? 뭐해요? 아이 순간 지금 안 시대. 아 이거는 형들 진짜. 아 지금 공연 준비 중이라고요. 저기 희 <웃음> 히키야 <왜 이렇게야>, 포키. <웃음> 아, 아 돼, 뭐예요? 돼. 왜 공룡이랑 놀고 있어요? 혹시 약자? <웃음> 네, 저는 사이퍼의 원이고요. 저는 사이퍼의 휘라고 합니다. <웃음> 휘. 형 제가 캠을 왜든 이유를 알아요? 아니요. 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네. 제가 내일 학교 가는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요. 응? 신선하지 않아요 굉장히? 신선할 수 있겠지만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웃음> 그거는 왜냐면... 좀 부탁드릴게요. 룸메가 휘영이어서 아, 맞아요. 아침에 전 깨고 갈 거예요. 근데 저 아침에 잘 일어나요. 아 그래요? <웃음> 아 그건 뭐내 아침 브이그를때알수 있죠. 뭐. 그리고 만약 에속을 해주자면 제가 일찍 일어나면 <웃음> 네. 아침밥 한번 해드릴게요. 어? 진짜요? 돈은 네, 아프죠. 근데 대신 안 일어나면은 뭐...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숙소에 뭐 먹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 사올게요. 아, 사올 수 있다면. 원희를 위해서 하루 정도 사오는... 운매를 위해서 할수 있죠. 이야... 알았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한번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고 안녕! 안녕. 내일 아침에 봐요! 바이바이바이바이 바이바이. 여러분 안녕 부끄러워 아침부터 알람 때문에 음. 일단 일어났으니까 씻고 준비하고 내가 다 시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학교 갑니다. 아이고 코딩 코딩. 우리는 학교 가요. <웃음> 아 진짜 컨셉.. <웃음> 컨셉 봐 <봐봐봐. 웃음> 아, 뭐? 뭐왜 저래? 앙정 뭔데? 근데 저 아침에 잘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면 아침밥 한번 해드릴게요. 모니를 키워준다고 했는데. 멋있다 진짜. 지금 일찍 은 사올게요. <웃음> 주무시고 계시네요. 오케이. 준비 다 끝났는데 아직 휘영이 자고있거든요 여러분 아 분명 어제 나침밥 해준다면서 그니까 러너 키워준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요 근데 너 먼저 일어났는데 제가 그래. 먼저 일어났으니까 <웃음> 그러니까. 스누라가 지금 휘라고 <웃음> 하는거야 야, 피고 5분 남았다. 눈 <웃음> 떴어, 눈 떴어. 떴어. 역시 이이 프로 아이돌. 그러니까 피고 픽업 5. 피고비라는 단어에 아주 인 반응 속도가. 오, 맞아요.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웃음> 안녕. 다시 자. 나 갈게요. 워나올때 뭐, 우유 좀 <웃음> 아니, 아니 자기가 응? 밥 해준다는데 이제 우유까지 시키네. 올때 우유 좀아 <웃음> 어, 자기가 뭐다 해준다 면서니까 그러니까. 우유만 사면 시리얼은 내가 해줄게. <웃음> 시리얼 있잖아요. 시리얼은. 오 <웃음> <웃음> 뭐 딸기잼 사줘야 돼, 딸기잼. 다시, 다시 갈게요. 우리 지각한다. 갈게요. 바이 안녕. 안녕. 안녕히 계십니다. 봄 이따 봐. 안녕히 계십니잘 들키게요 여러분. 안녕 빠빠 이 안녕하세요. 지금 차를 타고 학교 이동 중인데, 원래 형들 저 학교 갈때 맨날 자고 있었는데, 오늘은 또 브이로그 찍는다고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아, 또. 아, 이상하다. 맨날 형들이랑 같이 키다. 가 혼자 이렇게 키니까 무슨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게 화장을 안 해가지고 약간 좀 부끄럽긴 한데, 근데 예쁘게 나오네. 필터 같은 게씌워져 있나 보다. 되게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학교간 다니고 있어요 아침마다 먹는 바나나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지구젤리 음. 약간 예전에 찍어놓은 사진들 좀 보여줄까? 지금 기본 카메라로 찍는 게 지금 이렇게 찍거든요. 제가 셀카를 약간 좀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보이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웃기다. 평소에는 아침에 그 시간대 일어나지 않으면서 나막 브이로그 찍는다고 하니까 막발딱 일어나 가지고 <웃음> 좋아요. 형들이 있어 가지고 너무 힘이 돼요. 여러분 이제 곧 학교 에다 왔어요. 3분 뒤에 학교 도착입니다. 음. 저는 열심히 학교를 갔다 올 테니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죠. 여러분 다녀올게요. 바이바이. 다녀와요. 고마워요. 안녕. 아, 비가 많이 오네, 갑자기. 안녕하세요. 하, 학교. 하, 학교까지 마쳤습니다. 원희의 등교부터 학교까지. 이제 저는 연습실 가서 형들이랑 밥 먹고 연습해야 돼요. 하, 기분이 좀 묘하네. 공부하고 나니까. 좀 내가 똑똑해진 기분이랄까? 하. 네, 지금까지 CYPHER1이었습니다. 어, 이렇게 제가 등하교를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봤는데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형들이 없어서 기분이 또 묘하고 형들이 너무 보고 싶어졌는데 다음에는 꼭 저희가 쉬는 날 숙소에서 뭐하고 지내는지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고 싶고요. 이렇게 한 번도 공개해본 적 없는 저의 등하교. 저는 맨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다니고 있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 환절기라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만 사무실로 와서 스케줄을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했습니다. 고마워요. 봐주셔서 안녕.